저의 싱글즈 화보 촬영 날이에요 이제 두 번째 화보죠? 두 번째 화보도 예쁘게 찍어 볼 테니까. <웃음> 많이 많이 기대해세요. The sky turns g r y against a fiery display of red and golden h waiting here for you 야하! 네, 네, 네. 또 보니까 이번 콘셉 컨셉... 여러분은 네. 제일 좋아할 것 같네요. <웃음> 네, 네 대경도 되게 퓨어한 느낌도 나면서 네, 네, 네. 톤도 딱잘 묻어 네. 나오는 것 같아서 네.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네, 음. 네. 뻐요 Q. 이번이 Say hello to evening snow So what will you do? When the air gets cold Won't you q u i c k e n your steps And hurry on home Don't you want to get cozy with me We'll dive into a r e f e r e e d r u n k a t u 아우 좋네. <웃음> 아우 어, 좋다. 어우, <웃음> 따뜻해. 이제 들어가면? 아 준비해. 야 잠깐만 한번더 들어가요? 잠깐만 한번더 <아무도> 들어갈까요? <웃음> <웃음> 할수 있어요! <웃음> 네 안녕하세요. 여러분 어, 오늘 저희 싱글즈 화보가 끝이 났습니다. 와, 오늘 굉장히 다양한고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화보도 여러분이 보실 때승호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l 리스가 좋아하는 컷들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싱글즈 4월로 승우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모두 고생했어요